예, 감염병 관리팀이시죠? 네네, 말씀하세요. 예. 네. 지금 그 8.15 관련해가지고 또그 전에 14일날 의사, 의사들이 그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어? 지금 받으라고 전 문자 같은 거 받고 가서 받았더니 양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좀 한번 더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 가서 어어 어? 다시 받았더니 거의 다 음성이 나왔다는 사람들이 지금 문자가 어 서로 서로 공유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엉터리예요. 누가 엉터리일까요? 보건소가 엉터리일까요? 병원이 엉터리일까요? 그분 양성 그분들 양성 판정 받고 움직였다는 건가요? 병원으로 갔어요. 바로. 그러니까 양성 판정을 받고 움직이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양성 판정 연락을 받으셨는데 움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그러시면 안 되시죠. 뭐가 안 돼요? 양성 판정을 받는 데 양성이 나왔는데 거짓말을잖아요 싸가지 없이 또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양성이라데그러니 어, 양성이라고 싸가지 없는 여인. 약성이라는데 가짜 양성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다가 어, 몰아넣어놓고 어? 음성이었는데 그 다음날 자고 난데 양성이라고 해서 주는 약을 받더니 코로나 약이라고 주는 걸받더니 신경안정제를 줘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걸어놨어요 뭐하려고해 도대체 어디서 거짓말 그래가지고 구리에서는 하루만에 일곱 이 발생을 해가지고 안성시의 료원으로 후속을 해서 우리가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5개월 동안도 5명밖에 안생긴 확진자가 하루 만에 7명이 생겨가지고 구리시에서 안성의료원으로 갔다 해서 가서 찾아가 봤더니 어 병실이 15개가 있는데 거기에 어 음악병실이 다설치돼 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동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창문이 다 열려가지고 창문 밖에서 들어가는 바람이 커튼에 펄럭펄럭 거려서 우리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 음성 환자가 여기 왔다는데 음악병실을 쓴다는데 왜 저렇게 문을 다 열어놨냐 할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건소 여자를 불렀어요. 보건소장인가 어, 경찰 두 명하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줄 알아요? 구리시에 있는 환자들은 안성시에 온 적이 없대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녀요. 지금 96번, 95번 뭐하는 짓거리야? 지금 그렇게 이, 어, 여기 다 움, 어, 움직이고 니들 서초에서 너거짓말 자꾸 치고 중남고 용산고 다마찬가지요 진단 키트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수거하러 가겠습니다 <놀람>